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직접 스피커에 음원을 넣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직접 sd 카드에 저장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음원을 만들어서 sd 카드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대로 넘어갑니다 자이 스마트폰에 직접 이 sd 카드 잘 보이나요? e s 카드, sd 카드 쪽에 음원을 저장을 해서 이 스피커에 이제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을 미리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 어플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대신 말해줄래? 자, 초점이 잘안잡힙니까 이와 같이 이 어플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하는 음을 넣는 겁니다. 지금 주문이 들어온 게,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자, 이곳은,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아,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자, 들어볼까요? 들어보기.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네,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장합니다. 저장. 그러면 파일명에 비상구 보이시나요? 확인. 하면 저장이 일단 된 겁니다. 저장하기 아까 눌렀죠? 그리고 어플이 이 어플로 들어갑니다. 이 어플로 들어가서 자. 자, 아래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나서 찾으면 비상구 웨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오른쪽 갈매기, 오른쪽 갈매기가 여기 있습니다. 갈매기. 이곳, 이곳은 물건을 마세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들을 수가 있죠. 마세요. 그럼 아래 갈매기, 그 다음에... 변환. 이곳은 자, 상구입니다. 그러면 MP3 파일로 네, 이와 변환을 같이 변환을 마치면 MP3 음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저장이 될까요? 자, 내네 파일로 들어갑니다. 내네 파일. 그 다음에 내장 네 메모리. 그래서 쭉가 있을 거예요. 터내리고 이제쯤에 보시면 네, 뮤직 있죠. 뮤직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샘플 MP3 누르시고, 자, 그러면 비상구였죠. 자, 여기 있습니다. 비상구, 비상구를 누르시고, 무슨 비상구입니다. 물건을 쌓아 놓지 마세요. 네, 이음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납품할 것은 소방서인데 자 비상구 적재.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네, 이와 같이 마세요. 3회 지금 반복해서 어비상구데 물건을 자주 적재하면 소방관제에 에, 크나큰 장애가 되겠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에,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화재 위험도 있고 반드시 비상구에 물건을 함부로 적재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멘트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멘트를 직접 SD 카드에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SD 젠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받으시려면 SD 젠더에 이와 같이 SD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죠. 요새 컴퓨터는 직접 컴퓨터에 SD 카드가 있습니다. 또는 이처럼 USB 쪽을 꽂아서 어 이걸 내장해 가지고 USB 쪽에 꽂아서 PC로 컴퓨터로 직접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 뒤에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이 폰은 C 타입이죠. 이 예전에 5핀 타입을 꼽습니다. 5핀 타입을 딱 꽂아서 꽂으면, 아, 네 파일로 들어갑니다. 내 파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내 파일에 네, usb 로 들어갑니다. usb u s b 로 들어가셔서 전에 다른 업체에 품한 내용이 들어 있네요 계단 이용 시 손잡이를 사용해 주세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마세요 네, 여기는 손잡이를 사용해 주세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마세요 네 이와 같이 계단을 이용할 때 게치. 또는 네. 에스카레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꼭 붙들어라는 그런 멘트를 넣은 경우입니다. 육회 반복을 했어요 계단이 굉장히 기나 봐요. 그래서 육회 반복을 해서 넣습니다. 약 30초, 1분 가까이 나 오는데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눌러서 일단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삭제를 일단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USB 젠더 쪽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제 0바이트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내장 네 메모리. 내장 네, 네 메모리 들어가시면 첫 로지텍 카메라가 이 화면은 얼굴 화면은 잘 찍어 됩니다. 근데 이 근접 했을 경우 초점이 다소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조명을 켜놨기 때문에 빛 반사가 여러 군데 돼서 초점이 다소 안 잡힌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내 파일에서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뮤직에 들어있었죠. 뮤직. 뮤직. 뮤직에 딱 들어가시면 샘플 메디아2 mp3 뜹니다. 자, 이거네요. 자,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게 비상구였죠. 그러면은 비상구 적재금지, 적재금지. 그래서 비상구, 비상구 네. 입니다 물건을 쌓아 놓지 마세요.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네, 이와 같이 3회 반복하는 멘트를 집어넣습니다. 마세요. 그래서 이, 이 멘트를 자, 쭉 누르시고 위에 땡땡이 3개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되겠죠. 어디로? 이 sd 카드 쪽에 복사를 하는 겁니다. sd 카드에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SD 카드에 들어있는 음원을 확인해 봅니다. 네. 그럼 SD 물건을 쌓아놓지 카드에 있는 하세요. 음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료하고 완전히 종료하고 뺍니다. 이렇게 네. 빼면 이 SD 카드에 지금 음이 잘 저장이 됐을 겁니다. 예. 이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 쪽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미 꼽혀 있네. 이 친구는. 자, 전원을 항상 빼고, 전원을 빼고 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꽂으셔야 됩니다. 이 공간이 좀 넓으니까. 잘이 구멍에 넣어서 삽입을 하시고 손톱으로 뚜가 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전원을 켭니다. 원래 A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인가하고 그 다음에 ON으로 올리면 됩니다. 지금은 기존거 무시하고 일단 꼽아 보겠습니다. 꽂아보고 ON으로 올립니다. 마세요.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네. 이곳은 비상구입니다.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네, 잘 됐습니다. 3회 반복이 됩니다. 이곳은 비... 네, 그래서 움직임이 또 감지되면 3회 또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잘 저장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SD카드를 빼도 이 내장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내장의 프레시 메모리가 이 스피커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음이 나올 수 있죠. 기본에 깔려 있는 음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음을 밀어버리고 리라이팅이 되는 건데 반드시 전원을 뺀 상태에서 스크를 넣고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올립니다. 이 3의 반복한 아까 만들어 놓은 음이 나옵니다. 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켜 보면 다른 음이 들어 있겠죠. Hey, 네. smell oranges. f <웃음> e e 소리가 크죠. 네. 이와 같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고 A 버튼을 길게 누르면서 전원 버튼을 올리면 이 SD 카드에 들어 있는 음이 이 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 SD 카드를 빼도 SD카드의 음원을 스마트폰에 직접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든 SD카드를 이 스피커 쪽에 집어넣습니다 계단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아까처럼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 뛰거나 또 엘리베이터에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이 기대거나 또 장난치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곳에 안전 스피커 자동 안내 방송기를 부착을 하거나 또 설치도 간단합니다 아, 뒷면에 이 브라켓이 있어서 몸만 박아서 거치를 하셔도 되고 또는 이 안전한 브라켓이 있어요 그래서 각도도 자유스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배송받으신 그 업체 직원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안전하게 스피커를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직구상품이나 사업자 또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구매하신 그런 제품들은 AS가 안 됩니다. 저희 보안카메라 안전스피커 쪽또 안전 도우미들에게 예, 요청을 하시거나 유튜브나 블로그 어, 쪽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토어팜 톡톡에도 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